지난해 스프링 스플릿에서 길이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당초 설정했던 목표가 있던 상향 조정해도 될 정도라는 의견이 많다고 이번 서머 때 혹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 다음에는 미드시즌컵 이후에 어떤 피드백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 총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한, 어, 아직 저희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약간, 그러니까 최근에도 잘하는 거 모르겠고, 뭐, 요, 요, 며칠 전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, 어, 그냥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, 미드 시즌 컵 이후에는, 음, 저 조금 읽어봤는데, 비언 딜에 대한 얘기 봤는데, 어, 비언 딜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안 하려고요. 그걸 많이 얘기했어요. 많이 안 하자고 얘기하는데, 대 들어가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고 코치진들하고 어좀 많이 바꿔야 될것 같아요. LCK보다 LPL이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캐스파커 무승과 스프링 스플릿 초반만에도 기세가 좋았지만 극격히 무너지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. 자체적으로 진단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? 를 물어보셨습니다. 어, 어떤 결과에는 항상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면 그게 저희 팀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머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팀 다이나믹스는 새롭게 LCK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장 기대하는 점과 가장 걱정하는 점이 있다면? 어, 아무래도 저희는 바닥이 그러니까 밑에가 없기 때문에 네. 어, 위에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좀 기대하는 점이고 걱정하는 점은 아무래도 다 l c k 선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어, 저희가 이제 좀 뚫고 가야 된다는 점이 좀 걱정되긴 하네요. 그첫 c k 무대인데 객관적으로 현재 팀의 전력이 최대치를 100%라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기대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. 우리 팀이 이제 좀 리그를 진행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팀이라서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준비 됐다고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대 성적은 아무래도 프로권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. 현재. 감독님으로서 첫 도전인데 목표는 몇디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답니다. 음. 사실 이제 목표는 이제 언제나 우승이라고 말하고 싶고요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우승을 할지는 지금, 현재 지금 잘 모르겠어서 일단 롤드컵 진출을 목표로 삼고 싶고 플레이오프 가서 준비 잘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.